네, 감사합니다. 그, 아리몬드 코리아에 합류하게 되신 시기와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2018년 1월에 제가 아리몬드 코리아를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제가 한 26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아리몬드 코리아를 소개받게 되었고, 어 아레몬드 코리아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어, 장시간 동안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아레몬드의 경영 철학 그리고 아레몬드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 지속적인 어, 사업 분야 성장 등을 보고서 제 마음을 아레몬드에 합류하겠다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약 4년 반 정도 아레몬드 코리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레몬드 코리아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나 경영 철학이 있으시다면요? 아레몬드의 경영 철학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음, 각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어, 리더들이 도와주고 어, 들어주고 같이 케어해주는 이런 부분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회사에서 추가하는 핵심 가치로는 기업과 정신, 협력, 가치 창조, 혁신 등을 둘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업 가치를 통하여 저희 아리몬드가 157년의 역사를 이어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이러한 기업 가치를 통해서 앞으로 200년, 3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기본을 틀을 다지고자 하는 게 저희 기업 가치의 핵심 부분입니다.